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웃음> 예 이번에 예, 손부라 아나가 나오면서 궁금하신 분 많을 텐데 어, 서버 지금 공개 공개 테스트 서버가 터질라고 해요. 예, 겨우 들어왔는데 스킨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킨 감남 감남석 뭐 이거는 좀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별로 제일 쓰읍,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석류석 이건 괜찮아요. 이상하게 아나스킨이 어..일반적인게 참 괜찮아요. 예, 터키석 개인적으로 빨간색일 땐음에 들고요. 뭔가 레드, 레드와 검은색의 조화라, 조화랄까요? 이거는 뭐.. 자연? 자연색? 뭐 이건 다 개인 취향이겠죠? 예그 황, 황수, 황수정 터키석 때까치도 예쁘.. 이거는 그때 이스테그에 나왔던 어.. 아누비스 공책에 보시면은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예, 이게 바로 아나고요 선브라 수호천사 개인적으로 멋있습니다 솔직히 전설 스킨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우제트 마스크를 쓸 모양이죠? 예. 자황무지 음... 뭐 어, 그럴처럭이죠? <웃음> 자 전, 솔직히 전설은 잘 모르겠어요 멋있는지 모르겠고 지휘가 나마리 이거는 오리진 에디션 구매자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공짜로 주는지 안주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근데 천원에 사기돼 있으니까 아마 오리진 오리진 에디션 혜택, 혜택자분들도 공짜로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호루스 예쁩니다 예, 네, 호루스 상당히 예뻐.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궁금하실 거는 자, 각자 무기입니다 무기는 뭐 이런 색깔 네. 감낭석은 뭐 초록색 이건 레드 빨간색 터키석은 뭐 연두색 약간 이 민트색이라 하죠? 민트색 황수성은 노란색 똑같네요 때까치는 오, 우 간지네. 이게 뭔가 간지예요, 그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간지예요, 예. 무기 간지고, 수소선사 내가 좋아하는 거. 화이트. 쓰읍, 나쁘지 않습니다. 스킨도 이쁘지총 화이트지. 우제트. 뭔가 사막에서 쏘는 듯한 느낌. 예. 매치가 잘 됩니다. 황무지. 음... 괜찮아요, 예. 뭐, 우제트란 별함, 별함인 것 같습니다. 자, 솔저랑 뭐 같은... 그런 건 없고 다르네요? 지휘관이라고 해서 뭐같진 않는 것 같아요 포르스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한번 봐볼게요 하이라이트 연출 하여뭐 이왕... 나온 거 하나 한번 사겠습니다 어 뭐... 개인적으로 수호천사가 예쁘긴 한데 뭔가... 때까지 그래도 아노비스 이스테그에서 나온 거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장착 하이라이트 자, 수호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뭔가 메르시랑 비슷하네요. 그쵸? 약간? 건, 그, 그, 그나마메르시는 봉이 있지만 이거는 적용성이 있다는 거그쉿 상당히 멋있어요. 어, 뭔가, 뭔가 있어요. 예, 뭔가 있어요. 조용히 쏜다. 조용히 해라. 조준사격 이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예,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그렇죠 드로스 아나의 소개를 마치기 전에 아직 도있죠 승리 포즈 티트습니다. 예쁘네요. 임무 완료. 지키는 자. 처음 보는데 저도 앉아서 쏘는 게 이게 더 간지는 것 같아요. 예. 제일 간지인 거 이거 같고. 그 다음에 뭐 무기는 황금색 무기는 300 따시면은 예 이게 렇 되겠습니다. 아 간지예요. <웃음> 감정 표현입니다. 못 맞다. <웃음> 지키는 자 오우 뭐지 저거? 파라 같아요? 아닌가? 파라 어머니 아니었나요? 저, 제, 제이 스테이크 약간봐가지고 솜보라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궁금해서차 한잔 아이, 야 차를 어디서, 주머릿 속에 두고 댕겨? 겁을 점선 <웃음> 자 스프레이 같은 건뭐귀염직하네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okay, 귀다자 여기까지 네, 대사. 실현했다. 날 기억해줘. 아마 이번 주목요일날에 패치가 될게 아마 이거 같아요. 이거 아니면 정기점거 근데 내가 볼 땐, 제가 볼 때는 예상인 음, 솜브라 하나를 추가할 것 같습니다. 응. 넌 아무것도 몰라 누가 워으면 좋겠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사격은 이집트인의 기본 소양이지. 이집트. <웃음> 그 사람은 누구나 죽 그면은 파라야 어머니 같네요? 얼굴도 보면은 예 뭔가 약간 늙으셨고 예, 파라야 했는데 파라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있는데 파라야 어머니 같아요예 확실히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밤TV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방송은 트위치에서 만나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